막 아니 그지운 우리 마지막 같이 않이야그 나도 가 이번에 나랑 친구랑고년때도못 아, 챙겨주고. 아년동안 아, 아, 어, 거, 2018, 2 0 1 9인데 아, 1년 동안 고생했고 아, 고맙다고, 아, 고맙다고. 아, 분위기 가왜 아, 이래? 아, <웃음> 아 뭐야 근데 너 앞으로 잘하라고 그했잖아 그래. 누가 없었어고했어 사랑해 들어고 사랑해요. 그리고 아. 현수지가 못 알아서 같이 썼어 아. 아. 꺼져! 꺼져! 꺼져! 꺼져! 또 왔다, 또 왔다! 울지마! 울지마! 울지마! 울지마! 울